잠깐 얘기하자 아잘 찍었어 <웃음> 아 이게? 아 이게 사장님도 혹시 보시나요? 셔야죠 아 어?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옷이 더 편해 붙였어요 아 저희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는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막 정장을 갖추고 입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달라지게 맞아. 꾸며봤어요 이게 한번 어, 이거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발라하게꾸민 건가요? 사실? 그냥 놀러 온 아니, 거죠? 그게 아니죠 어, 편해야지 일을 잘할 수 있죠 아. 당신! 네. 당신 옷이나 똑바로 신경 쓰세요 지금 출리닝 꾸셨잖아요 출리닝 아니고 통 넓은 청바지 얘 예, 준비가 안돼 있어 지금 죄송한데 빨리 가서 커피나 타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커피 좀 타오세요 그래서 아, 오늘 업무가 많아서 이따가 두고 봐요 <웃음>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아당황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어. 아유. 일하는 게아 보통 일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웃음> 지금 한주에는잘 들어가셨어요. 네, 네, 짜장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저한만 아, 그... 드셨어요. 네, 짜장면 사주셔가지고. 아, 네, 짜장면 같이 먹고. 네, 사전에 설명을 드렸겠지만 네, 네. 저희가 포탈, 렌즈, 음. 코스메틱이기 때문에 지금 기름 종이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음. 네. 이번에 두 분이서 하실 업무는 이 제품을 어떻게 아 홍보할 것인지에 음 대해서 우리 두 분이서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비비페이퍼는 파우더가 조금 특별해서 이 파우더가 이거를 발라도 전혀 메이크업이 뭐 지워진다거나 질뜨지 음. 아 않아서 특히 여성분들은 썬 음. 화장을 안 해도 되고 아 남성분들은 선크림을 발랐잖아요 어, 근데 솔직히 봐서 남자들이 밖에서 선크림 언제 덮바야겠어 집에서 바르고 나오고 끝인데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선크림이 안지워진아 진짜? 좋다 음. 좋 음. 아, 제품이에요 작으면 너무 여러 장 쓰게 돼서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이게 막 솔직히 이런 식으로 우와, 진짜 크다. 크거든요. 크다. 대박 색상이도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여러 학생 <학점이> 적어도 돼요. <웃음> 실제로 좀 가루 같은 게 느껴지네요. 아, 그렇네요. 어, 어, 음. 음. 녹차 같은 피부에 좋은 파우드력들이 아 들어가서 부드러워. 음. 부드럽죠. 써보시면 음. 네. 어떤 식으로 홍보해야겠다 이런 게좀 잡히실 수도 있어요. 오, 오 나의 기름. 원래 기름. 오, 이마에 맞네. 이마에 맞대요? 오, 생각보다 진짜 되게 뽀송뽀송하네요, 진짜. 그 어, 죠통 뽀송뽀송해요. 네. 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써가지고 습기가 네. 너무 많이 차는 거예요. 아, 부정, 네. 부정, 부정. 네, 그 그죠, 그죠. 네, 그때도 이걸 쓰면 조금 더 뽀송뽀송해져가지고 네. 아좀 쾌적하다고 아 할수있어요 습기를 아 쫙. 무조건 필수품. 음.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그 <웃음> 불가능지 고민이야. 혹시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거예요 단말 잘 만들어 주신다면 아, 이번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만약에 인스타그램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인스타가 올라가면 피오님도 볼까요? 당연히 보시죠. 아, 피오님 제가 태그까지 해드릴게요. 어? 그렇게 하면 아, 피오님이 DM 보내서 됐을까? 어, 야, 잘하자. <웃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합니다. 네, 자, 정훈아 어. 어떻게 할까? 아, 바닥 소이좀 잡히지 않니? 어떻게 어떻게. 이거의 중요함이 큰 거! 안 닦여 나간다는 거! 아, 겉에 오지, 오지. 이 녹차와 아티초코와 이게 어. 묻어있다는 거가 중요하니까 음. 그런 거를 다 동시 에 잡기 위해서는 약간 조금... 청량감! 내가 떠오르는 게, 있습, 어. 내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어. 내가 저 창가에다가 어. 수답자는 포즈를 하고 있을게 어. 그러면 너가 날려! 어. 날리는데 그게 딱 붙는 거야! 어. 내가 그 카메라에 보는 거죠지워지잖아요 응. 아이고 <웃음> 뭐라고 해야지? 약간 뭐 멘트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만 그 향긋한 그런 BGM과 함께 아 그래. 좋아요. 가닥 썼지. 여기? 네. 그래. <웃음> 안 아프지? 안 어, 아파. 내가 세상 아련한 어. 눈이랑 음. 이거를 하나가 이렇게 주마 웃타는 거야. 잘할게요. 어, 레디 액션. <웃음> 왠지 모르게 차오르는 기름 위험해 닦아내야겠어. 아 괜찮았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오케이아 벌써 웃긴데? 어이 맞아? 맞아? 야! 깨 아쉽게 좋아요 자, 이제 앉아서 편집해볼까? 너무 작네 커 아니 이게 연기가 더 좋았어 아, 괜찮 아, 잘 찍었어 여기 정 오케이 여기서 이제 no. 아예 클로즈로 가면. 아 클로즈업. 아 오케이 너무 길어. 와야멜 므드야. 좋아 좋아. 두 <웃음> 페이지야. Shout out your style. <웃음> 야 진짜 너무 너무나 안데 너희 너무 잘했어. 너무... 너 너의 연기가 다 살린 거야 진 <웃음> 야. 네 저희가 네. 완성을 했는데 네, 네. B 급 감성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네.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안 근데 네. 영상을 어떻게 촬영이 가능했나봐요. 아또 저희를 또 뽑아주셨기 때문에 네. 그에 많은 기대 부응을 하고자 아, 또 이렇게 해봤어 아, 감동적인 이야기 그러면 제가 여기 아, 들어왔다는 걸로 아 어, 벌써 어, 어, 벌써? 어, 벌써 민망해요. 어, 네, 벌써 아, 민망하기 아, 아니, 때문에 예 가을이 컨셉이었나요? 고독한 남 성공하기 전그 남자를 아, 네. 데스비를 음. 접하고 나서 성공한 남자가 되어가는. 아, 아, 그런 네 그런 표정 변화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흰머리도 살짝 보여요 <웃음> 왠지 모르게 차오른 <저렇게>. 기름 <웃음> 위험해 닦아내야겠어. 산뜻해! 샤라 워드 유어 스타일 자스비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저희 그 뭐라 해야 될까? 어 너무 좋다 휴미 <웃음> 못지 않아요 진짜 좋으신 거 맞으세요? 어 너, 너무 좋아 어, 너무 아 기쁨이 <웃음> <웃음> 그 네. 고독한 남자의 마음과 네, 네, 네. 기름을 잘 빨아들인다는 면그 네. 네, 네, 네. 다음 키메세즈까지 네. 아, 네, 네. 정말... 완벽한 <웃음> <웃음> 영상인 거 같고요 제가 어. 사장님도 혹시 보시나요? 보야죠 <웃음> 아. 저희 어, 저희 인턴 사람들 보면 흔다는데 네. 당연히 제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정말 갸스비에서 도전해보지 않은 <웃음> 새로운 네. 영상이지 않을까 아.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조비K. 그 5점 만점에 평점 어느 정도 매길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음. 어쩌 <웃음> 봐. <웃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경사반으로. <웃음> 내일도 나와도 되는 거죠? <웃음> 어,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밑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저는 괜컴인데요 네. <웃음> 오늘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위쪽 분들이 좀잘 컨펌을 해 가지고 피오 님열번 나올 때한번이 꼴로 이렇게 좀 나오는 걸로도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쉽네요. 네. 네 게스빛의 에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저 긍정적으로 많이 알 바라보실 것 같아요. 응. 우리 회사에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그렇지. 함께 <웃음> 아, 사주실 거두끼 아, 정도 아, 얻어볼 그렇지. 수 있지 않나,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완벽하진 않았으나 어... 나쁘지 않았다. 에이, 훌륭했다. 아 훌륭했다. <웃음> 훌륭했다. 되게 높게 사시는군요. 어쩔 수 <웃음> 없어요. <웃음> 제가 나온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네. <웃음> 좀 저는 또 출근하러 네, 한 방을 뵙겠습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